이게 무대에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유가 생기고 없던 끼가 나오고. 하는 게 여기 어린 친구들도 결국에는 자기가 사야 될무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대는 메인에 따라 그 쇼가 좌우가 되는 것 맞아 메인이 잘하면 그 쇼가 빛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맞긴 한데 연습은 꾸준히 하고 실전에서 꾸준히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세워 봐야지 오늘 유자랑 총아랑 비비랑 되게 어색했겠지만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물론 관록 있는 랑이나 공주가 메인을 서서 옆에 여원이나 디카나 하은이가 쓰는 그런 조합이 베스트 조합이긴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워낙에 공연을 잘하는 친구들이고 그게 베스트이긴 한데 오늘 비비랑 유자랑 추아가 섰던 것도 저는 어설퍼지만 나쁘진 않아요. 무대를 즐길 줄 모르는 게 티가 나잖아. 그런데도 어쨌든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저희가 일이 그래요. 이렇게 수습이 지나면 월급도 인상이 되고 팁도 인상이 되고 모든 게다 인상이 돼요 그 수수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여기 메인까지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저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히 잘했고 앞으로 더늘 거고 여기 막내들 있잖아요 애들이 진짜 진짜 착해요 너무너무 착해요 나는 저런 애들이 혹시 다른 그런 것 때문에 물들까 봐 걱정이지 너무너무 착해요 착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가 얼마를 이렇게 버는지 소중함을 알아요 쳐서 올파요 감사합니다 보고 배워 이것들아 <웃음> 공연 잘 봤어요 산남아 고마워 아다살 <웃음> 돌아와라 막내 언니들 등껍질 색깔이 각각 어떻게 돼요 초안엔 무지개 색깔이에요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흐리고 비비는 레드 같은 데 항상 열정적이고 정열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하예 아이가 하야니까 거기에 뭐가 티잖아요 그럼 금세 티가 나요 써니 비비 아이는 여기에 최고 고참 언니랑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팁을 받아요. 걔네들은 언니들이 됐어요. 그만큼 성장해서. 진급했어요. 진급. 막내 아니에요 써니 비비 아이 알아 주자 유 초아 이 일곱 명이 지금은 내가 감히 얘기하는데 어디 웬만한 지방 가게 가면 에이스 먹을 거예요. 이한명 아무나 데리고 가도. 언니 그럼 막내들이 월급이 오르면 큰 언니들은 월급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 정도 각오하고 구하는 거예요. 다른데 지방에 가거나 가면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가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인건비가 비싸고 페이가 선불로 나가고 마이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웬만한 박스가 마당 포함 7명 있잖아요 그죠 7명 정도 있으면 1,800 정도 돼요 박스페이가 그 대충 계산 나오죠? 그 업주 입장에서는 유지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기세, 물세, 뭐 가게세, 공보비 아가씨 월급, 웨이터 월급, 주방이모 뭐 월급 그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젠더바 사장님들이 일반 사장님들이 잘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지가 잘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있는 나가시면 사과가 사드한 먹을 아가시나요 많죠. 일단은 뭐하은 나나, 초롱, 초아 이런 애들은 그냥 봐도 이뻐요. 이 화면에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을. 특히 초롱이는 화면빨이 진짜 안 받아요. 실물로 보면 깜짝 놀래요. 돌울에 있는 친구들도 다 웬만큼 다 아는데 뭐 얼굴부터 시작해서 몸이 저렇게 되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진짜 몸이 전부 다 이래요. 내가 말한 친구들은 몸 가다도 작고